It's a l i t e It's a l i t l e comma kuna 바라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수가 지어진다 너가 내 m m h -hmm. Come up, Puna. p e p u n 보고 있노 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. 너가 내 to a song